교하고댕긴 것이 그성 프란체스코. 자기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갖지 않고, 어, 옷안 벌리고 그 영화를 보니까 성 프란체스코 머리를 요반 깎았어요 이렇게. 머리를 요 가운데를 다 깎고, 예, 에, 거지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더강댕기는데 예. 그런 이제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이가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 추앙을 받은 사람인데 기독교고 불교고 천주교간에 그와 같이 초연한 사람 모든 먹고 입고 쓰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 그 초연해서. 정신의 세계 속에서야 완전히 통달한 사람을 갖다가 성자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이 3년, 에 보론법회를 처음에 내가 해야되겠다고 생각한것은 예? 예 우리 법행이딸내미에 거듭한 딸내미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설라문에 여기 쪽 많은 법당 있을 때 둘이 목닭을 치고 밤새들어간세운부사를부르더라고 그때 그, 그 예? 딸내미 그것도 참 목닭을 잘치어 어떤지 예? 지금에 쉴때는 그렇게 참 목닭을 치고 뭐, 다큰 딸내미 데리고 와가지고, 신랑, 목닥, 치고 헤드라 간세운 부사를 부를 때는, 뭐, 알 쪼지, 뭐, 응? 손이 딴거 있나, 뭐, 아 어? 버뜩 좋은 데 시집 가서 가자, 하는 그거, 뭐, 그거, 그거지, 뭐, 뭐, 물어보나, 마나 그러다 니만은 진짜 또, 가니, 응? 좋은 데 시집을 다 갔다, 갔는데. 그 이 세상에는 그인연이라 하는 것이 인과 연이라는 게고거 얼른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있기는 다 있는 거거든. 인과 연이라는 게딱 있다. 종자가 있으면은 종자를 심을 땅이 있는 것만은 그 정해져 있는 건데. 고추 밭에는 구벽토를 심으면은, 구벽, 구벽토를 에? 주면은 고추가 제일 잘 자라는 거고 토란은 질척질척한 진액에다 심어야만 토란이 그게 잘 되는 거고 고구마는 황토밭에다만 심어야만 그게 잘 되는 게고 어? 또 어, 땅콩은 모래밭에 심어야만 모래가 많이 새긴 땅에 심어야만 그것도 땅콩이 아주 조롱조롱 또 많이 여는 게고 그게 땅은 연이고 어그 종자 그거는 인이고 그렇다 이말이야 인과 연이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 가지고 인연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 가지고 그 시기를 넘기는 수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인과 연이고 딱하니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특 기도를 하는 거고 참 그야말로 눈이 나쁜 사람은 병원에 가가지고 설면에아 아, 눈을 좀 치료하고 그래야 안경을 쓸것 같으면 눈이 완이 밝은 기고 이, 이거 벗으면 막침 뭐 치마에 안 보이는데 딱 쓰면 뭐 글씨가 환이 보인다 이말이야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가지고 신랑, 뭐, 뭐, 이, 이빨 대신 한다고 해도, 아, 요새 기술 좋은데, 뭐, 어? 돈좀내려가지고 치과에 가가지고 이빨 딱 하니 맨들어가 요새는 이빨을 심기도 다 한다, 그러 예? 전부 다 군역들 봐가지고 딱 심어놓으면 본의하고 똑같단다. 아, 그래가지고 뭐, 참외도 좀와삭와삭 깨물어 묶고 말이지, 어? 뭐 이이먹으면 되는 긴데 이가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 그거 되나 그뭐 이빨 안 하면 뭐 만날 뭐 이빨 빠져가지고 실랑 흐물흐물 겁년 하면 그래 이래가지고 사는 게그 말이지 이빨 딱해 여면은 뭐 와삭와삭 뭐 에? 상추쌈도 뭐 씹어 먹고뭐다 씹어 먹는게 그렇지 뭐 그러듯이 인연을 얼른 못 만내면, 부처님한테 기도 부지런히 해서, 부처님, 예? 참, 그야말로, 몽중가표를 얻던지, 현전가표를 얻던지, 에? 말하자면, 명운가표를 얻던지, 이 삼종가표 가운데, 가표를 이으면그못 뭐 대본에 되는기다, 이 말이다. 아. 신심이 없고, 음 아이고, 대면 되고, 말면 말지, 뭐, 가진 거, 뭐. 어떤 최자든 시집 간다 하는 최자도 없더라. 전부 다안 간다 하지. 응. 그러듯이, 뭐, 뭐, 안 가면 고만이지 뭐, 하고, 만안 가면 고만이지 뭐. 시집 안 간다. 그만, 날안 간다, 안 간다. 그래, 요새는 뭐, 참 아닌 게 아니라, 에? 뭐, 올드미스가 꽉 찼더라, 고 안 간다 안 간다 걔네니까네 진짜 안 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참 시집 가가지고 어? 애기 나가지고 아래 왔는데 보니까는 참 음, 마음 가운데 참 대견하다 그래 싶어고또 뭐 인연이 그렇게 딱 맞아 그랬는지 저거 신랑 리고 왔는데 뭐 얼굴이 어찌 그래 또 딱딱 닮았노. 남녀연같이 얼굴이 똑같이 닮았고 말이죠. 그 인연이 딱 그렇게 맞아졌거든. 대구에서 구할락항이 있나? 대구에는 그 인연이 음신인 거네요. 어떻게 부산까지 와가지고 신랑 부산화를 털컥 부산총각 걸려가지고 신랑 그 정시산 그래가지고 서울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기 딱 좋은 법당 제안 왔고 이랬시니까아한 네, 달에 한 번씩이니까 말이지 보름날 달 밝을 때딱 들어와 가지고 일심으로 기도을해 가지고 그래 몽중 가피도 없고 현중 가피도 없고 명운 가피도 없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노 응. 그래 싶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 오래되고 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좀, 뭐, 행성행성 하니, 막, 참, 응? 철야 기도가 막 시시해진 것도 같고 말이지. 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몸뚱이가 시원찮해가지고 응? 내가 하기 싫어서 이제 제절로 또, 그, 그래, 비는 지는또 모르겠는데, 응. 어떤 앞서는 요, 제주도 노부살림이 와서 계셨는데, 에? 어지럽어. 차 타고 왔다가 나와도 그냥 뭐, 한참, 차문을 붙잡고 서서야만 움직이지. 어지럽어가지고 뭐, 잘못 움직이고. 맨날 그 어지른 병 때문에 걱정을 했었대, 이만은. 좁서가지고 설라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찬점 잡수 서하게 주더란다. 그래, 받아먹었더 이만서도. 아, 그때부터는 뭐안 어지럽대. 금방 안어지럽다는게 지금도 그게 다 부처님 가필이지 그렇게 그냥 금방 금방 나타나는건데 일심지성 신심으로 하기만 하면 신심이 없어서 그런 믿는 마음이 없어서 뭐슨 요행수 바래서 절에 댕기나 가지만 요행수가 요행수가 아니라 신심으로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가피력이지, 뭐, 가피력이 따로 있나? 어? 에 기가든지, 날아가든지, 원, 뭐, 뭐, 뭐, 어? 걸어가든지, 서울만 가면 장땡이지, 뭐. 어? 뭐, 오른쪽 공딩이나 왼쪽 공딩이나 뭐, 어? 뭐, 따로 따질 게뭐있는니 어, 어쨌든 간에, 일심 지성으로, 어? 기도를 하면 되는 건데. 요새, 보름날 되면, 자꾸 전화가 온단다. 편심 월를이 법문 하는겨? 안 하는겨? 법문 예. 하면 갈끼고요 법문 안 하면 안갈끼고요 뭐, 인정 맞으리 예. <웃음> 자꾸 그런단다. 법문, 예. 오늘도 우리 어떤 때는 원주가 와가지고, 울증이 법문 할 겁니까? 안다, 한 안다 한 켜라. 그래서 법문만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말 기도는 할 생각 없고, 법문만 듣고 가는 사람은 염라대한테 해가지고, 귀, 귀만, <웃음> 귀만 똑디다, 놀기다이아 귀만 극락 가는 길이야, 귀만. <웃음> 귀만 가고 나는 몸갈기고말이지 그 <웃음> 그럴 모냐이니까 아, 딱하니 일심지성으로 어쨌든지간에 기도해서 에? 성취 못할 바가 없고 백년하면은 아, 아비라 아비라 기도라고 이제 무릎 꿇고 설렙네 한 시간씩, 그, 이제, 절하고, 기도만 그래 하거든. 저건, 너, 원당하면은, 좀 뭐, 기도는 안 하고, 거기는 딱, 아니, 다 밤새 들어다 참선만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는 한 시간 참선하고, 어? 한 시간 기도하고, 뭐, 하루 저녁에 참선해가지고, 무슨, 뭐, 기도를 성취하고, 하루 저녁에 참선해가지고, 뭐, 견성성불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딱 하니 하루 전 얘기라도 절에 와가지고 딱 하니 그런 기초를 다져가지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오고 가고 뭐 하고서 또 자기 직전에, 잠 자기 직전에, 딱한니 일심지성으로 말하자면은, 예? 음, 한 시간 하면 좋고, 에. 30분 해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심지성으로 에? 기도를 하고 잠잠 잠, 잠을 잠 잡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지금 골백번도 배실 끼고, 요새 학생들이나 처자들이나 이래 오면은 내가 그 얘기 만날 하면서, 근데 그 잠자기 제, 직전에, 내일 내가 몇 시에 일라나야 되겠다, 맘 먹고 자면, 예? 그몇 시에 일라나지지 그렇다는 기도. 그, 그것도 소원 성취인데, 잠자기 전에 내가 두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맘 먹고 자면 두 시에 딱일라나지듯이 그와 마찬가지, 그와 똑같이, 기도하는 방법이 그와 똑같단 말이. 야 잠자기 직전에 10분이고, 20분이고, 20분이고 정성, 응? 관세원부살 불러가지고 소원을 다 세우고, 소원 세운 채로 그대로 잠에 들어 버리면은, <웃음> 금방 몽중과피가나타나는안다 암만 늦어도 석달 열흘, 백일만 그거 계속하면 막, 필름 없이 기도는 상취되고 많은 것이다 이 말이지. 안 하니까 안되는 것이지. 하면 다 된다 이말내가 음. 먼저 번에도 얘기했죠. 지난 봄에 서울대학 걸린 아들이 8명 어. 연세대학 걸린 아들이 2명 고려대학 걸린 아들이 2명 그래서 12이라 노심아들이 열두리가 또, 하니, 저것마들 또 열두리가, 저것마 열두리하고, 아, 열두리냐 하고, 그래, 이제, 숨은 넝이가 또, 하니, 차를 하나 해가지고,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오담찔러 와서, 부처님한테 절대 8번씩 탁, 탁 하고, 어? 아주 놈들 막, 씩씩 한기람, 키가 막, 전부 구척 같아. 그 아들이 전부 대학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보다 붙은 아들이거든. 어. 이래서, 저, 마당에서 저 엄마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 쭉 서서 찍는데, 키가 놈들이 어찌 큰지, 에? 키가 그냥 막 이만큼씩 크고 뚱뚱한 놈도 있고, 이러 지금 애들이 보기 참 되게 좋은 모양이라 와따 사옥감들 멋지다 사옥감들 멋지다 예. 있하면서 가들 고등학교 고3 때 어쨌든지 밥에 주느라고 욕 보고 뒷바라지하느라고 그욕본 것이 예. 네. 또 대학 거에 걸려가지고 설려면에 뭐다 지긋지 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하니까 내 뭐, 보람이 다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 특히 그래, 이제, 학교 시험 치는 아들은, 기도 일심으로, 예? 기도를 하고서는 마음 가운데,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공부가 잘 됩니다.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이, 심으로 관세연보살 한숨에 관세음보살 100번씩 나오도록, 심으로 부르다가 딱, 잠이 들으라, 이기 소원, 성취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응? 몽둥갑이 금방 생긴다, 이 말이야. 응? 처녀들 존데 시집 갈라 카면은나 했던 이간에, 잠자기 전에, 심으로 기도하면서, 잠들기 5분전이 하루 종일 24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 잠들기 5분전이 사람도 한평생 살다가 뭐 천년의 바람 난는건 상관없고 만년의 회항을 다 사야 된다. 응. 만년의 회항자라면 뭐 소원대로 고대로다 죽기 직전에, 숨 떨어지기 직전에 말이지, 숨 떨어지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를 갖다가 소리내서 열 번을 착하게, 나무 아인이 타불, 나무 아인이 극락세계를 다 생각하고, 열번불르고 설랑 숨이 딱떨어지일 자신만 있으면은, 극락색이 나니까 어난 당색이라 했어 심렴 왕생원이거든 지금 숨이 떨어지는 사람은 360골절과 골절이 이 뼈마디가 360개란다 터럭군에게8만사천 모공이란다 8만사천개 터럭구멍이 있단다 이게 전부 한치씩 벌어지고 전부 뼈 마디가 한 절씩 이렇게 에? 늘어난단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아무 답을 열번 그렇게 부를 정신이 있겠노 말이다. 아, 그래도 그때 아, 평생에 많이 부르던 습관이 있으면 그때 열번 부를 수 있다. 만일 열번 부르기만 부른다 가면 그십년 왕생원이라 열번 불러 극락세계는 막 뛰어난 낭색이라 있겠거든. 그러듯이, 온종일 가고, 오고, 뭐, 뭐, 썸 내고, 뭐, 뭐, 삐죽삐죽 하고, 뭐, 웃고, 뭐, 오랑 다 하다가라도, 잠자기 직전 5분 전에, 일심지스 순으로 말 관수연보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소원을 다 하면서, 고게 자기 암시거든, 응? 자기 최면이여 자기 암시라 한이 응? 자기 마음속에다가 자기 소원을 집어넣고 딱 잠을 자면 은 혹여 응? 말하자면 접이 붙어가지고 꿈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합니다 응? 몽중 같피만 나타난다고 할것 같으면 그게 성취야. 응? 내가 만나라는 소리지만 꿈가운데 어쨌든 간에 편지 한장 받으면 그건 딱 하니 합격 통지서라 그게. 음. 꿈가운데 있든지 쇳대만 한 뭉치 받았다 갈것 같으면 막그 이튿날부터 돈이 막 자꾸 생긴다. 돈 수북 수북 생긴다. 틀림없이. 음. 꿈가운데 차 한잔 얻어먹거나 뭐 야간 예, 정신만 한개 얻어먹으면 뭐 아픈 거병 낳는다, 어, 틀림없이. 음, 근데 지금 어 어제도 그 일이 생기고 오늘도 그 일이 생기고 내일도 그 일이 생기고, 어? 어젯밤에 나는 꿈을 꾸니까네, 내가 어떻게 금물 드린 사람만 그러 말이지, 온 전신이 막 금빛이 버쩍버쩍버쩍버쩍버쩍 버쩍 버쩍 버쩍 버쩍 버쩍 버쩍 나는 게, 하 아, 이게. 내가, 이거, 자마, 황금 색싱이 되나, 이랬더 이만은. 어? 오늘 아침, 그런, 그런 꿈을 꿨는데, 아침, 밥 먹는데, 아침, 죽 먹는데, 누가 적생으로 하나 해다 주는데, 야, 이거 그래. 금이 버쩍버쩍버쩍 하는, 이, 이런 것 뚝, 한 해다 준다. 어, 그, 참냐. 어? 어찌, <웃음> 이금원 있는 꿈을 꿨더이만 그, 그, 이, 이, 안 비나? 비나? 이, 보지, 보지, 아니. 어, 또, 또, 우리, 또, 성공이가 또, 가니, 아, 부처님 주더라 하면서, 요요, 또, 가니, 요요, 요, 요, 요. 금가락지, 또, 또, 또, <웃음> 예? 누가, 누가, 이, 부처님 손가락에다, 낀가, 나, 타 또, 또, 예, 싸먹으하날 준다, 하니. 날들이 예, 싸먹라 또 그러더니만 또또 또 보호하고 있도, 금강경도 한번또 건강증 또 한번 또뭐 어찌게 또 써가지고 또 그러지 건강증도 금 아이가 이게 <웃음> 뭐지 금이라 했던지 그래 아 어찌간에 어찌 금꿈 꼬저 꼬땡이만은 뭐이뭐 금이 뭐 이렇게 막쭉 생기더라고 어? 생강 먹는 대로 그냥 뭐 그래 금방금방 되는 긴데. 에? 아, 만기도해도 아무 연금도 없더라, 가는 것은 그만큼 신심이 없어서 안 되는 기고. 어? 함부로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뭐, 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에이, 거 뭐, 될대로 될, 될, 되겠지, 뭐, 가고, 뭐, 뭐, 가만히, 뭐, 되는가? 어? 에이, 아, 그나 가서 딸내미 데리고 와가지고 있으 기도 좀 되게 하라, 가니까는 뭐, 이제 그거 십 씻자. 시간 다 됐으니 먹고만 뭐 하지 뭐. 뭐 자꾸 해 봐야 무슨 영감 나야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불법은 아니라 참선을 하는 것이 진짜 불법이라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할것같으 사탕 먹이는 것과 똑같은 기고 중생한 지 소원대로 뭐좀 되야만 좀 신심을 낼 수가 있거든. 사탕을 먹인다 하는 것은 아나 캐라멜을 먹으라 캐라멜 속에 거기에 산토닝이 들어가 있거든 산토닝 고 산토닝이 란간 회약이란 말이에요 회약 그 씹은데 아들이 그 씹은 그 회약 몰라하나 아들 씹은 회약 먹으라고 면뭐 베타포가 안 먹거든 그러니까. 카라멜는 달단 말이야. 단 카라멜 속에다가 딱 하니 산토닝을 넣어가지고 고래 먹으면 산토 카라멜로 옛날 산토 카라멜이라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고래 가지고 딱 하니 먹여놓으면 달 닿고 좋다고막 씹어 먹고 나면은 좀 맛이 좀 이상 이상거든. 이상한 게보시리 약은 들어간기라 그래가지고 어회때그 회약 그렇게 해서 먹이듯이. 기도는 사탕이고 겨라메르고 음. 참선은 진짜고 약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에하,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에? 불법을 신앙하는 것, 부처님을 갖다가 우러러보고 믿는 것이 신앙심이고. 자기의 자성자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부처를 갖다가 깨닫는 것은 요건 신심이라 내 마음자리를 믿는 것이다 그말 믿을 진짜 마음 심짜 신심이라 그러는 거고 뭐 부처님한테 절전 많이 하고 뭐뭐 무슨 시주좀 많이 했다 아이고 신심 있다 그 신심 있는 게 아니야 그 그건 자기 복지기 위해 가지고 신앙심을 가져가지고 어 복지 응기지 음. 신앙심하고 신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 네. 다른 종교는 기독교나 전주교나 모든 종교가 다 신앙심이라 그래 신앙심 신심이라고 그하지 않아요. 근데 네. 어 부처님 음? 신앙심이라고 하지 않고 다 신심이라고 나거든. 신심,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세상 어천만사가 다다내 마음의 소작이다 그 말이다. 좋은 거고 구진 거고 다다내 마음의 소작이거든. 마음 내놓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강나귀 <Speaker> 네. er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있다가 하는 말이, "눈 자식이 뭐라카노? 실띠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좀 두드려 맞을래. 하니까 와요, 이르니와요라니 거만 스님 주장자라. 가지고막 대할 빼기로 막 쎄려 주니까네." 뭐 덧짜고 사람을 이렇게 패는 법이 어디 있는 줄이요? 어? 사람을 와와 패너 가고 싫. 막승이나 가지고 막 싸울라고 달라들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 이 승나제 고게 바로 지역이다. 지역이게 아니라 그 승나 가지고 부에다가푹푹거리는게 그게 지역이다. 아 소가 거든 아이고, 신님 미안하게 되십니다. 아이고, 신님 보고 내가 요라고 달래들다니. 아이고, 잘못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시자야, 차한잔 가왔나? 저거, 그, 그, 저, 저, 저 초콜렛도 그, 있자야, 그, 이제 가온나좀미이라초콜렛도 하고, 뭐, 과거의 뭐, 여러 가지 미니, 기분 좋거든. 좋은 얘기 해주고, 어? 좋거든. 기분 좋아하니까. <웃음> 천당은 다른게 아니라 기본 좋은 게 이게 바로 천당이다. 아. 그 자리에서 지옥가고 천당하고 그래 따로 갈줄 안다.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가보고 지옥을 가보니까 네 천당 사람들은 살이 퉁퉁 쪄가 있고 지옥 사람들은 빡짝 말라가 있는데 밥그릇은 똑같더란다, 밥그릇이. 밥그릇도 똑같고 음식도 다 똑같더란다. 아, 이런데. 숟아락이 어찌 긴지, 이걸 떠먹을라강하니까 말이지, 하도 길어가지고, 입 안으로 쏙 들어가지를 않고, 이제 연락하면 마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뭐, 이쪽 볼테기를 쿡! 때려가지고, 뭐, 이쪽에쏟아져뿌리고쏟아져뿌리고 쏟아져 뿌리고. 그래. 지옥 사람들은 자고 지가 떠먹으라고 하면 뭐 저쪽으로 쏟아져버는데. 그러니까 렇게 못먹는다, 이 말이야. 다 흘려버리고 렇게 못먹고. 천당 사람들은 떠가지고 서로 미기주더라, 이래. <웃음> 내가 떠서 저 사람 미기주고, 저 사람은 떠서 날 미기주고. 그러 그러니까 뭐, 뭐, 한그릇다 먹는 거야. 서로 또 미기주니까네. 아이가 고백밖에 차이가 없더란다. 먹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음식은 똑같더란다. 숟가락도 똑같고 밥그릇도 똑같고 음식도 다 똑같더란다. 아. 지옥 사람들은 다 흘려서 못 먹고 천당 사람들은 서로서로 떠미이 주기 때문에 어? 그래 살이 통통 찌고 그렇더란다. 신앙심이고 신심이고 어? 다 부처님을 믿는 방법이 그 방법이 예. 지극한 신심을 가지고 일신지성으로 하면 은 음. 그야말로 기도도 성취할 수 있고 견성성불도 할수 있는 것이고 어. 그렇지 않고 어? 입으로만 죽게리고, 귀로만 듣고, 그럼 뭐, 어? 저리만 뛰어놓는, <웃음> 지옥 갈 뛰고, 뭐, 어? 귀만, 귀만 극락으로 보내지, 뭐, 어? 내가 극락 갈수 있나? <웃음> 자, 그만, 일어나서. 한번더 하고